여러분 힘메길입니다 더스티노의 청순님 모셨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더스티노의 청순입니다. 우리 레이스 소개 한 번만 짧게. 저 이제 카멜레스는 이 이제 바이크와 이제 캠핑을 같이 겸하는 행사. 캠핑이나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고 꼭꼭 잘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같이 경쟁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행사고요 바이크를 안 타셔도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올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늘 경품보다 혹시 네. 내일 뭐더 좋은 경품이 준비돼 사실 진짜 경품은 내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헬멧에서 진짜 저 진짜 당연히 될 거라고 운명을 믿고 있었는데 부 <웃음> 저는 사실 여기 이벤트 참여해서 임도를 처음 해봤거든요 아, 어제는 응. 정말 무서웠는데 아, 오늘은 그래도 좀, 좀 재미있죠. 그냥... 네 그렇더라고요. 처음에는 약간 타시는 분들이 이게입꼬리가 내려가 아, 있어요. 아, 맞아요, 그래서... 맞 이걸 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 되면 그때부터 점, 점점 이 미소가 올라가요. 음. 웃으면서 타요, 사람들이 아, 항상. 아.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. 내년에 또더 이제 커져서 그쵸? 더 즐겁게. 도움, 도움을 좀 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네, 잘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너무 어. 어 무서워, 무 무서워, 무서워. 어 무서워, 무서워. 어. 지금 투어 네이 레이스 코스 투어하고 이런 용도의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안전하게 네, 안전하게 살살 뒤에서 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완전 초보더라 제가 아우구야 우후 오우리 너무러웠어. 지금 바로 부릅니다. 6번, 8번, 51번. 안 됐어? 어? 어. 따라라란. 어, <웃음> 안 되셔서 어떻게 해요? 윙. 자, 여러분.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. 갑니다. <웃음> 아, 너무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넘어지면 충격받아서 쌓일지도 몰라 <웃음> <웃음> 팩스 달러야, 팩스 달러 달러 예상대로 꼴찌했다는거 아.. 너무 아니요. 재밌는데 아 안 좋아졌어? 네, 행운은 너희 만나는데 다 썼나 봐 이렇게 된 이상 내년을 노린다 왔습니다 왔습니다. 자 마무리도 하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주아주아거아어아아주아박아일아안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, 이런 이벤트 덕분에, 제가 또 이런, 언제 또 이렇게, 임도를 올 생각조차 못 했는데, 아, 아, 안 되겠다. 말못 하겠다. 죄송한데, 무서워서 말못 하겠어. 내려가서 얘기할게요, 선생님이 코스, 이 코스가 첫날 이제 올라왔던 코스인데, 첫날은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. 엄청 무서워가지고. 근데 지금은 그래도 첫날보다는 훨씬 좋아요. 아, 조심히 내려갑시다. 아, 끝났다고 깜짝거리다가 이게, 또 익숙해졌다고 주접돌다가 이게 또다끝나서 천국 갑니다 어, 아직은 아직은 갈 데가 아니야 아직은 못 먹어 본 것도 너무 많고 못 가본 데도 너무 많고 어차피 루키아가 뒤에서 천천히 몸탱하고 오니까 살살 가자 왜냐 난 초보자니까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슈퍼커브로 이거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 슈퍼코브 순정 타이어로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? 아니 아, 루케한테 말로는 날 아, 조심히 타느라고 초보자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아, 천천히 탔어 아까 시합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 진짜 필사적으로 탔는데. 하이 무서 하 여기 무서워요 여기가 되게 코스가 돌이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 자 아, 이제,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온 겁니다 아, 어딜 갔다 이제 왔나요? 그랬나의 파랑새 아, 너 너무 고생했다 진짜 어? 나, 나 무거운 나를 태우고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, 애썼어 아, 내려놔 고생했어, 요뭐응 갈게 집으로 가자. It's a life. 우리 집으로 가자. 후. 아,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풀리고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외부 활동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. 자동차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항상 천천히 예, 마실 나누듯이 우리는 레이서가 아니잖아요. 천천히 즐겁게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,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안전히 걸어 다니시고요 핸드폰 보면 서 걸어 다니지 마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기조기 다니면서 활동하는 모습 재밌는 거 여러분 대신 갈수 있는 거 가면서 어,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